헬스장 러닝머신 이후 쓰러졌고 사망진단서상 급성심장사로 적시된 이상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9 가단 1 3 9 1 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이후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사체 검안소상 직접 사인은 급성 심장사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되었습니다. 따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상해보험사고에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고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차피 망인은 실내에서 운동을 하였으므로 일교차와는 무관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는 외래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내부적 원인으로보이 상당한 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